백스윙 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손등이 꺾여진 상태로 백스윙 탑을 만들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오픈된 상태로 들어오게 되어 올바른 로테이션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볼은 우측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백스윙 탑에서 왼손등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클럽 페이스는 닫힌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임팩트가 나오기 쉽기 때문에 볼은 측으로 휘어지기 굉장히 쉽게 임팩트가 만들어집니다 셋업을 잡으실 때부터 왼손등이 펴져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테이크 백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도 왼손등이 펴져있게 다운스윙 클럽을 떨어뜨릴 때도 중간에 확인을 해주시면서 왼손등이 펴져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임팩트까지 가져오신다면 볼은 조금 더 강하게 눌려서 중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